솔직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. 나도 가고있고내생명의 위험하다는 걸 죽음을 매번 생각해야 되고, 그 많은 죽음을 보고 있었으니까 음. 학생들이든 일반인든, 그걸 보고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, 더듬, 더듬 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단 말입니다. 그걸 우리 보고 왜 거기, 왜 가고, 왜 나오지 않았냐고 얘기하면. 저도 몰라요.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수심에서 많게는 4번5 번. 저희가 간게 양심적으로 간게 죄입니다. 그리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일어지지 않길 바랍니다.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.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. 참 힘드네요 사실 선거운동조직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더 가깝게 항상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허리가 왜 이렇게 굽었냐 인사할 때는 왜 90도가 안되냐 자기를 따라해봐라 안녕하세요 이게 안돼요? 뭐 이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잠수사님은 제 당선이 굉장히 절실하셨던 겁니다 저를 아끼셨던 거고 저의 당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 잠시사님이 전, 나름 잘 지내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떼어진 후에 어제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슬프지만 밥고박고박잘 먹고 있습니다 저 아침도 먹었고요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밥잘 먹을 겁니다 저는 힘을 낼 겁니다. 반드시 할 겁니다. 김가농 잠수단이 절실하였던 그문제들 반드시 할 겁니다.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등원하자마자 고 김가농 잠수사와 함께 이 세월호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검토 결과가 온 날이 바로 애석하게도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등진 날이었습니다 아, 김관홍 잠수사님의 희생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, 이번에 발의되는 이 법이 반드시 좀 통과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, 그것일 것 같습니다 아, 민간 잠수사분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에 김관홍법, 김관홍법 통과축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고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. 김관홍법 통과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던 잠수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김관홍법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나 이 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김관홍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3월 법사위 회의 이후에는 관련 논의조차 중단됐습니다. 김관홍법은 지난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뭐 필요하다면 어 향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파... 보그 위원회는 5월 19일 회의고에 대해 신고된 오해와 감과담당자고자 하는 것을 10분에... 결리습니다 84항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발표를 거두게 되는 법까지 일관하여 상정합니다. 의원님 계십니까? 의회가 있습니다. 예,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설정제8 2항부터8 4항까지 법률하는 정 의원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도 기타 부분은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지 의견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예, 가결된 수언 선포합니다. 좋습니다. <웃음> 예, 예. 네. 예, 김영사관님 문근연아님, 어, 박조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복사위원으로 어, 있던 지난 2년 동안 수고 경거 많이 하셨고 어,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상하셔도 예. 좋습니다.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이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뜻한 김관홍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세월호 승선자 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, 기간제 교사, 민간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.